으로 출고된 나 스타 스타일러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으면 할로겐 헤드램프와 더불어 안개등이 미탑재되어 출고되는데요. 악천후 시 안...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스포티지의 경우 타 차종과 비교해 안개등 디자인이 매우 잘 빠진 편입니다. 안개등 커버의 모습이고요. 멀티펑션 스위치의 모습입니다. 단순 미등 연결 방식이 아닌 안개등 출고 사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스포티지 품본에 맞는 안개등 고정 볼트를 사용하며 신규로 추가되는 안개등 배선은 스포티지에 맞게 정확하게 사전 제작 후 골게트 튜브와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 마감하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덕트 커버를 탈거 후 안개등 커버로 교체합니다. 안개등을 장착하고요. 저도 훨씬 멋진 외관을 자랑합니다. 만들어둔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고요. 접지는 링 단자를 사용해 작업하였습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상이 돌아가지 않도록 테이핑하고요 장착하고요 나사 풀림 방지를 허브볼트에 도포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완성되었습니다 큼직한 사고 한개 등으로 인해 이름에 걸맞는 볼드한 스포티지가 되었습니다 훨씬 윤택한 주행 환경이 될것 같고요 계기판 안개등 표시 활성화와 더불어 풀 LED 헤드램프 작업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견적 안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